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펀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11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오늘도 여전히 조성년펀펀한 투자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11월 네. 8일, 저녁에 중간선거가 있죠, 미국. 그렇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일,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 9일인데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예. 어, 오늘 이야기 속에는 중간선거 이후에 대한 주가 향배 네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최근 지난주에 미국 주식을 들썩거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자, 속도냐 방향이냐인데 자, 그 이야기도 오늘 핫뉴스에서 자, 속도 조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금리 상단, 우리가 예측하는 금리 예, 예. 상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 예. 또 그것이 그때까지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예, 예. 하는 것은 하디수에서 한번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에, 미국 시장은 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예. 좀 많이 하라 고 그랬어요. 나스닥 경우에는 5% 정도라고 예.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3% 정도 음. 코스피 기준으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는 어, 중국과 관련돼서 빠져나온 자금이 들어왔다. 음. 그런데 그건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도 있었던 예. 얘기이죠. 음. 어, 어쨌든. 어, 외국인의 그 공격적인 매수세가 상당한 역할을 음, 했고, 음. 이것은 지난주 5일 내내 예. 순매수로 이어졌고, 어제, 예. 네, 월요일에도 이제 외국인이 또 사서. 외국인은 보니까 어제 코스타 코스피를 다 샀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음. 다른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외국인의 동향 자체는 예. 여기에서 좀 염려스러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음.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가 될수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음. 하다 보니 여기에 있어서 지난주에 또 기관도 좀 음, 샀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이제 염려가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보면 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매수, 중소형, 상승, 그렇죠. 중소형 상승 종목은, 종목은 그렇죠. 적다. 예, 중소형주는 소외되고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종목에 좀 집중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차원에서 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음. 이것에 대해서 또 환호하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음. 좀 한번 점검해 볼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게 에, 우리나라의 이제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예.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한국생명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예. DB생명도 이어졌는데 음. 이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은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예. 있는데 어떤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건 주식이 아니라 예. 채권이에요. 예. 채권인데 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어요. 예, 주식 성격을 띤 채권. 그렇죠. 예. 만기가 없이 연구체라고 음. 표현하는데 음. 만기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5년 경과 음. 시점에서 발행 주체. 예. 여기서는 한국 생명과 지비 생명이 되겠죠. 예. 발행 주체가 콜옵션이라고 예. 해서 매수 청구권 예. 행사를 해요. 이제 발행된 음. 5천억을 발행을 했다. 5년 뒤에 대산다. 그렇죠. 예. 예. 사는 그 조건을 걸어요. 음. 안 팔고 음. 싶어도. 흥국생명 다 내가 다시 사겠다, 예, 예. 회수하겠다 그러면 은 이제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채권을 산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관례예요. 음. 그럼 무슨 얘기냐. 채권을 가지고 음. 있는 사람 5년 후에 내가 이것을 현금하겠구나 음. 했는데 흥국생명과 예. 지비 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안 해버렸어요. 예. 특히 흥국생명은 저게 어, 달러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채권이고 디비생명은 이제 원화채권이에요 예, 원화채권. 예, 예. 그래서 대외적인 신인도에서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음. 다른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예. 기업이라든지 국내에서 자금 조달하는 음. 기업에 대한 불신이 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군요. 레고런더채권은 예. 국내 신인도 영향을 줬고. 네네. 선국 생명은 대외 신인도에 좀 영향을 줬고 예. 그랬네, 요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은데, 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좀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뚝이 무너지는 것은 예. 손가락 하나의 구멍에 음. 의해서 뚝이 맞습니다. 무너진다, 이런 예. 것이 좀 떠오르는 음. 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자, 이번 주 살펴봐야 할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음. 드렸던 이제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음. 이제 신임 대통령, 이제 정권이 음. 바뀌어서 대통령이 예. 초년도 되면 이제 미국은 예. 두번 중임을 할 예. 수가 있으니까 했을 때첫 번째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에 음. 늘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데이터가 음. 있다는 거죠 대체로 좋았다 예.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가 있던 그 해에 음. 예, 4분기죠. 4분기에 예. 있습니다. 4분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음. 연속 플러스에서 대체적으로 평균 한 15%정도 예. 올랐다 하더라 예. 하는게 있고 두번째는 그런데 그건 그런데 음. 올해처럼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예. 경제가 뭐고 안좋고 뭐, 안 좋고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 경제 침체가 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때는 그럼 그것이 맞아 들어갈 것이냐 예. 하는데 이게 이제 1946년, 1958년, 94년, 2018년, 네 번의 금리 상승 기에도 음, 예. 아까 얘기했듯이 15%까지는 아니지만, 음. 한 12% 정도가 올랐더라. 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금리하고 무관하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대체로 올랐더라. 올랐더라.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올랐지만, 음. 금리 올리는 시점에 지금 같은 시기를 또 따져보더라도 예. 만만치 않게 올랐더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와 관련돼서 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12월에는 이제 산타렐리라고 음. 해서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충만해가지고 음. 조금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겹치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제 10일날, 미국 음. 시 10일날, 10월 CPI가 발표되는데 소자 예. 물가가 발표되는데 이것은 파월 의장이 늘 얘기했듯이 음.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음. 명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돼서는 어, 10월도 9월에 물가 상승률과 음.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도 좀 내성이 생긴 듯해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음. 그래도 그래도. 이 이것이 발표되는 음. 전후에서 어떻게 될지도 좀 음.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에, 미국 아니 중국이 예. 이제 방역 규제를 뭐 완화할 수도 있다 하는 음. 뉴스 물론 그이외에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그것을 음. 부인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중화권 중화권이라고 하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어, 싱가폴 그 다음에 대만 증시가 예, 예. 특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 한 음. 이런 예. 일도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중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완화에 되는 음. 중국의 증시가 음.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음. 바닷권 어디에서 조그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은 음.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많이 예, 조그만 좋은 그렇죠. 뉴스에도 크게 오른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보통 바닷건에서 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런 것은 또한 번의 어떤 계기로 한번 뭐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키워드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번 주는 괜찮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됩니다만 느낌적으로는. 자 그러면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결국, 금리 문제인데, 네. 금리가 어느 정도 한 8분 상성까지는온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네. 그렇지만 이제 8월이 지난주에 금리는 계속 올리는 것은 배담이 없다, 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도 크게 출렁거렸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금리 하디슈에서, 느리지만 높이 이것을 어떻게 네. 개념 정리를 해야 할까요? 지난주 이제 FMC 회의를 네. 하고 나서, 어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음. 즉 성명서가 발표되니까 예.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준 주가가 아 미국의 그 S&P 500이라든지 음. 폭등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음. 다시 폭등을 했죠. 예.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성명서에서는 음. 아, 12월에 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음. 뉘앙스가좀포함이되다 그렇죠. 예. 보니까 이제 팍 음. 올라갔는데, 파울 의장의 인터뷰에서 뭐 인터뷰를 보니 뭐 12월에 늦출 수도 있는데, 음. 최종 금리. 전체적으로는. 아,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리겠다. 즉, 예. 어, 느리게 갈지라도 예상보다 예더 높이 올라 예. 올리겠다 이런 음, 이런 얘기인데 음. 이제 도표가 좀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표는 뭐냐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음. 금리 인상 확률과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 것이 예. 도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맨후에 보면은 12월의 FOMC에서 보면은. 음. 어, 0.5% 올리겠다는 게, 이제, 일단은 대세인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하나 좀 했었었냐면은, 0.25% 올릴 수 있는 음. 게한 9% 정도 확률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폐기를 인터뷰에서, 한 이후에는 예. 그게 제로가 되거든요. 예. <웃음> 예.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주시장이 좀 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를 좀 했었고, 나머지 쭉쭉 보면은, 이제 12월에도, 어느정도 올리냐면 0.5를 올리 음. 내년 2월, 내년 예, 2월에 예. 10월에 0.5인데 내년 2월에 예. 우리가 원래는 한 0.25로 생각을 음. 했는데 0.5를 올린대요. 음, 음. 그위에 3월에 0.25로 올리나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건 한, 어쨌든 하나의 예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시하고 상품거래소에서의 배팅이에요. 예, 예. 금리를 이렇게 음. 될 거라고 배팅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내년 하반기 이때, 이맘때터 음. 11월에 가서 다시 0.25로 어, 예. 내릴 수도 있다 예, 하는 예. 거죠. 즉,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의 금리 최종 목표가 음. 4.5 정도의 형성이 됐는데 예. 현재 최종 목표는 평균은 5.18이지만 음. 5.25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즉, 0.75 예, 원래 예상보다 음. 0.75가 더 올라갈 음.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지난주 어 미국 지시장을 진눌렀고 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즉,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이냐 그런 것은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점과 완방 흘있는데 음. 이건 1965년 이래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예. 지금 제가 자꾸 얘기 언급하는 건 뭐냐면 은 1965년 음. 이래의 자료를 보니 이렇다는 뜻이죠. 음. 즉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금리도 안 내리고 인플레이션도 안 잡힐 거다. 예. 그게 언제이냐? 음. 아까 이 도표상으로 본다면, 어, 내년 한, 어, 9월까지는 예. 11월에 내리지만 이제 10월에 FMC 음. 회의가 없으니까 9월까지는 유지될 거다. 예. 이런 얘기죠. 즉, 좀 좋은 시나리오로 음. 얘기할 때는 작년 1분기 정도만까지만 버티면 그에 주시장이 좋아질 음.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까지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파월이 아직 금리 인하 또 금리 인상을 수톱하는 것은 전혀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크게 떨어졌는데 네네. 그 충격은 의외로 또 빨리 수습이 되고 있는 듯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네, 그러니까 예, 할까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51일 이동 평균선에 참고. 예. 다시 또 예. 회복을 했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그렇게 상태가 돼 가지고 쭉쭉 음, 밀려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51일 동평균선까지 근접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또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파월의 속마음은 음. 원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게 아닌데 예. 본인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최악의 FED 의장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뭐냐면은 파월이 지난주에 무조건 뭐 아주 단호하게 그 기자회견 장그 자리에서의 발언을 보면 아주 단호한 오조로짝짝짝기자들이 음. 질문을 막 차단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진짜 우도는 뭐냐면은 어 속도 조절이다. 음. 아, 왜 그러냐? 일단 속도 조절은 그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인정했습니다. 그, 그죠? 그 예.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언급을 해버리면은 음. 주시장이막 엄청나게 튀어 오르고 음.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음. 지금 본인도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경계선에 들어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예. 바, 표현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해석하기를 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대로를 시장에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나면 음. 어 속도 조절은 방향 전환이 음. 아니야. 이렇게 심지어 금리 하락까지 그렇죠. 연결될 수있다 그죠 이런 예. 해석을 좀 경계하지 경계하기 위해서가 음. 이런 얘기죠 즉이 음. 얘기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음. 연준의 의원들이 열몇명 있지 않습니까 연준 예.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음. 파울로장이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즉 FED 위원들의 생각보다는 예.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경제 동향과 관련된 음. 지표들을 우리는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즉 예. 언어보다는 음. 말보다는 음. 말잔치는 이제 음. 좀 차단하고 그것은 이제 신경을 끄고 경제 지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서 본인의 투자의 방향성을 음.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에, 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있냐면 은 5.25 아까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 절대 5%까지는 못 간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그 이야기는 그럴...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 자 그렇죠. 이것하고 마무리겠다.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음. 파월 의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언급해버리면 굉장히 음.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는데 무엇을 가지고 알수 있느냐. 일단 주택시장은 어, 냉각된 거 확실해. 예, 한국도 그래요. 예, 우리나도 라 예. 그렇죠. 미국도 <웃음> 확실해. 왜우리면 우리나라도 어, 금리 가격, 그 대출 금리가 대출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미국도 6% 이상 지금 금리 대출금이. 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택시장 금냉각을 음. 하고 있고 음. 이것은 인플레이션 인제서 30 CPI에서 30% 예.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다 음. 아실 거고. 또 하나는 주요 기업의 해고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때 주요 기업은 우리가 이미 아이고, 다 아는 대기업들그죠 애플이나 그죠? 아마존이나 예, 이런 예. 데들이 해고 또는 음. 더 이상 추원을안 음, 하고 음. 어, 뭐 트위터 같은 데는 좀 약간 음, <웃음> 좀 조금 예외적인 사황입니다만 예, 예, 하지만 뭐 그런 데도 음. 좀 있고 그래서 주요 기업 해고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은 지금 파운이 가장 염려하는 게 임금 상승률로 인한 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럼 해고가 본격화 된다는 말은 어, 결국에 있어서는 노동 시장도 와화될수 예. 있다는 부분이 좀 얘기가 되겠죠. 음.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당기 금리 차인데. 자 이것도 2년물, 10년물, 3년물, 10년물 다 이런 금리 차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역전된 거다 알고 예. 있잖아. 요 3년물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 음.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위에 있잖아. 요 걱정이 음, 되죠. 예, 원래는 예, 상식은 장기채가더 예, 높아야 되는데, 음, 그런데 이게 40년 만에 최대 폭인 55 BP, 그러니까 예, 예. 0.5%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니다장기채가 음, 10년물 장기채보다0 5더 높다. 예, 예. 높다. 예, 예. 이것은 어, 40년 만에 최대 폭이다. 예, 이 얘기는 예, 뭐냐면, 예. 아,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음. 이제 벌어질 만큼 벌어졌으니, 음. 이제 다시 예. 축소될 때도 있다. 축소될 때도 축소를 왜 되겠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축소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더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라는 힘들다. 이런 이제 위기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때쯤 되면은 침체 위기가 음. 더 부각이 돼서 금리적 그 채권 시장이 방향을 전환 했다 음.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3개월 물에서부터 30년 물까지도 다 역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 분명히 경기 침체가 어될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mt 증가율이라서 mt는 총통화량 통화, 예. 통화량인데 이 통화량이 올해 음. 올해 관련서 작년에 음. 통화량이 27%나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금리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2.6%였어요 음. 이점 금리가 2.6%일 때 이제 이건 시장금리 예. 시장금리가 예. 2.6%일 때 총통화 증가량은 27%였고 그게 올해에 어쩌면 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27% 증가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확대됐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까지 MT 증가의 총통화량이 2.5%만 증가했어요. 음. 10분의 1확 줄어들죠. 그러네요. 2.5%는 이례적으로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로. 그러면 지난해의 27%, 지진 한 해에 비해서 총통화량이 네, 그렇죠. 27% 증가한 것이 올해의 고물가의 영향으로 영향을, 나타났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 2.5%, 지난해 대비 10% 정도 어, 10분의 1 수준으로 10분의 수준. 증가된 것은 내년에 물가의 그래.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물가가 그렇죠. 떨어지는 저, 것 쪽으로 보죠. 네, 그렇죠. 예. 물가가 떨어지는데 어쩌면 경기 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자를 지금 인태하고 예. 있다고 볼수도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걸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음. 금리 예측은 굉장히 높아졌고 예. 파우르 장의 기자의견도 염려스럽지만 파우르 장의 속마음을 본다면 그것이 거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런데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될 수도 있다는 여러 인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도를 본다면 무엇인가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인 건 음. 맞는데 이게 더, 더 나빠질 쪽으로 갈 거냐, 제가 얘기더 예. 나빠진 경제가 아니라 경제는 나빠졌고, 주시장이 예. 더안 좋은 음. 쪽으로 갈 것이냐를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음. 꽤 음. 높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주시장이 생각보다 음. 했는데 조금은 다시 빨리 수습을 빨리 했다.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럼 그러고 나겠어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S&P 551 이평선을 좀 지켜줄 음. 수 있을 것이 예. 마지노 일종의 마지노시선이 잘수아요이 밑에서 예. 오랫동안 머물면은 실망해서 쭉쭉쭉 음. 더 이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데 현재 500이, 50일 이동평균기준선은 3820인데 예. 지난주에 이제 3700포인트대로 끝났다가 어제 다시 근접한 수준까지 좀어 회복을 했다. 자, 이것을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가 이번 주 아주 관건이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음.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데 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기 침체는 2, 3개 2~3개 분기 후에 예. 나타난다. 예. 이미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음. 재반복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3% 이상 오르고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아까 십1일에 미국의 CPI가 나올 음,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중간 중간선거, 선거가 예. 끝나면서 집계가 시작될 음, 것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음, 선거위에다 좋았다 하들아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은 우리나라 주 시장에는 지난주에 반영이 됐을 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선거 위에 미국 지장이 혹시 좋더라도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걸 쫓아가지지 음. 못할 수도 있다. 예. 즉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얘기하면 예. 더 나빠지는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큰 음. 기대는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금리 또 당연히 같이 연동되는 물가와 똑같이 연동되는 경기침체 이런 정도의 역학관계를 특히 하드 이슈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또 앞으로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조금 유익한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